몸업으로 우리 멀메이드로 조금 몸을 풀어볼게요. 사이드로 후앤쭉 반대도 후앤 원세트 더후앤한번더후앤 그대로 후 제자리 걸어버 앤들 안으로 쏙앤 다시 한번더앤들후 앤 폈다가 반대쪽 한번 스트레칭 쭉 그대로 발 바꿔서 반대쪽도 앤 준비 피고 한숨 소흡이랑 같이 흐앤 들이마시고 흐앤한 번씩 더앤흐앤들앤흐 And 반대쪽, a n 후, 제자리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로테이션, 커오버 a 한번 쭉 폈다가, 한번 더 안으로 컬, a n 스트레칭 한번, 후, and, 홀, 잘했어요. 자, 본동작으로 사이드 투 사이드 다리 모아서 그대로 반대쪽, a 뒤로 옆으로 사이드 레터럴, 앤 모았다가 그대로 사이드 투 사이드 멀메이드 포지션으로 레터럴 스트레치 앤 다리 모아서 반대쪽 그대로 멀메이드 포지션에서 스트레치 다시 반대 모았다가 그대로 옆으로 사이드로 스트레치 And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모아서 스트레치 사이드 앤둘 힙이 부드러워지세요. 고관절이랑 같이 앤쭉앤 옳지 그 상태에서 다리 모았다가 앞으로 페달링으로 뒤로 쭉 감아 볼게요. 앤투앤둘앤 쓰리 앤둘앤포 앤 옳지 반대로 발 바꿔서 그대로 윗다리 앞으로 페달링 앤 뒤로 에티튜드로 감아요 앤쭉아라베스케 해서 애티튜드 앤 쓰리 뒤로 쭉 밀어서 페달링 감아요 앤포 뒤로 힙 감아서 밴딩 자 이번에는 티저 로 트랜지션 에티튜드 펄스 앤업투 쓰리 4, and 5, 6, 7, 8, 9, 10 그대로 다리 모아서 티저 트랜지션 and attitude loop 준비 and 1,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9, 10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트랜지션 티저 반대 n 1, 펄스 할때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힙 있는데 살짝 근육 주사 맞는 느낌 오도록. N, n i n 얼지 마지막이에요. 트랜지션 T죠. 밴드 밴드 티튜도 돌려서. N, one, t 어깨 안 올라가게. N, five, six, seven, 얼지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트위스트 베리에이션 연결하는 거 트위스트로 먼저 일어나시고 앞다리 위로 들어서 팡세 아라베스크 그 다리 그 뒤꿈치 쪽으로 내려가서 스네이크 다시 아라베스크 앤 뒤꿈치로 내려가서 스네이크 앤 다시 아라베스크 팡세 윗다리 내려놓고요 앤 그대로 멀메도드로 내려왔다가 한번더 똑같아요 앤 트위스트로 두손 짚어서 앤, 앞다리 들어서 그 다리 오른다리 뒤로 앤, 다시 들고 앤, 다시 내려서 스네이크 시선 멀리 보세요. 배쳐지지 않게 앤, 아라베스크팡세 들어서 앤, 다리 내리시고 엉덩이 바닥 다운 반대다리로 트랜지션 하시고 자, 두손 짚어서 멀메이드에서 트위스트로 위로 엉덩이 삼각형 그대로 앞다리 위로 들어서 앤, 뒤로 내리면서 스네이크 가슴 들어요. 앤, 아라베스크 팡세 시선 멀리 보세요. 앤, 그대로 정면 멀리 보시고 앤, 아라베스크 팡세 앤, 그대로 다리 내려서 트위스트해서 다운 한번더 리핏 앤, 늘손 짚어서 And 스트 i 삼각형 몸. a 다리 들고. a 그대로 스네이크. 가슴 들어서 시선 멀리. a 방세. a n 둘 다리 스네이크. 한번 더. 방세. a 그대로. 다리 내리고. a 다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엘보 플랭크 할 거예요. 자, 숨 고르시고요. 그대로 정면 준비. 숨 고르시고 한숨, 후. 팔은 엘보로 플랭크 진행할게요. 팔꿈치 대시고, 오른 다리, 왼 다리 발가락 세워놓으시고, 그대로 55초. 옳지. 버텨요. 뒤꿈치 앞으로 기어나가지 않게 계속 뒤에 벽을 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깨 밑에 팔꿈치 90도 배에 납작하게 엉덩이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게 버텨주세요. 머리 길게 시선 너무 밑에 앞 안쪽 보지 마시고요. 주먹 위쪽에 멀리 바닥 멀리 보세요. 자 30초 그대로 더 버틸게요. 엉덩이 힘 주시고 배힘 주시고 등에 어깨 뒤 날개뼈 사이에 우물 생기지 않게 어깨 뒤도 판판하게 하세요. 호흡 계속 흐 계속 침착하게 흐 조금 더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흐 팔뚝 꾹 누르세요. 조금만 더흐자 3, 2, 1 옳지 잘하셨어요. 뒤로 아기 자세로 잠깐 쉬세요. 흐 고개도 도리도리 하시면서 쉬셔도 돼요. 어깨 편안하게 하세요. 자, 이제 스완으로 스트레칭 좀 해볼게요. 스완, 배대시고 엎드리시고 손바닥 겨드랑이 옆에 그대로 네번 정수리부터 길게 늘려서 올라가세요. 앤 발꿈치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앤 코끝 들어서 경추도 부드러운 익스텐션 흉추 익스텐션 골반 살짝 들어 져게 되는 거예요 다시 투모 앤둘 다리도 길게 뒤로 뻗으면서 그렇죠 허리 꺾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마지막 앤둘쭉 길게 위로 천장 배 한번 쫙 늘려서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그대로 엉덩이 들어서 아기 자세로 숨쉬면서 흐 잘하셨어요.